네0월달 서울시 교육청 화학 투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문제는 쭉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전에 그 우리 평가원이나 등등 또 작년 수능이나 작년 재학년 등등 해서 그쪽 샷 투를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좀 약간 좀좀 좀 전투적이잖아 그치 우시우시우시 풀어야 되는 것들 근데 교과서가 바뀌어서 첫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저 문제가 좀어 이게 뭐지 하면서 좀 평이한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문제가 약간 이상하다 그 유형이 조금 그 기존하고 조금 다른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니까 좀 다른 애 이런 느낌을 좀한번더 그니까 러 어~ 지금 올해 처음으로 화투를 시험 보는 친구 말고 예전에 한번 봤던 친구들이나 또는 기출로 한번 봤던 친구들은 느낌이 조금 묘하다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은 받았을까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하나하나가 와 이거 참신하고 어렵다 그런 문제는 없죠 이거는 여튼, 많이 빨리 푼 친구들은 시간이 좀 남았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것 같아. 예. 뭐, 특별히 총평할 거는 없고, 어,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자고. 1번부터 해서. 야, 예, 1번. 뭐, 아이고, 뭐, 이게, 양 한번 쭉다 풀이를 할게요. 주요 문제만, 뭐, 희들은 알아서 주요 문제만 골라서 보면 되잖아. 그치? 응. 자, 첫 번째, 촉매에 대한 설명인데, 촉매는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를 우리가 변화시켜가지고 속도를 달리 하는 거죠. 그, 그 과정에서 정촉매를 쓰든 부촉매를 쓰든 엔탈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고. 그래서 여기 가는 촉매는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 바꾸는 것들. 그치? 이게 이것처럼 하투는 첫 페이지, 즉, 10번까지는 그냥 가는 문제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어. 뒤에 문제 풀때 시간 세이브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을 좀 보이지. 여튼 그래서 1번은 그냥 활성화 에너지다. 됐죠? 예,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원격 수업이네요. 아이고 원격 수업에서 학생하고 선생님이신 대화를 나눈 건데 어쨌든 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 끓는 점이 높대, 표면 장력도 크고 끓는 점이 높다는 것 분자간의 힘이 세다는 이 의미지, 이 의미지. 즉, 뭐 분자량이 비슷한 분자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왜 강하지? 어, 분자간의 힘이 세니까. 그러면 물은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분자간의 힘이 힘이 센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럼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서 답은 여기 4번. 예, 수소 결합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아주 가뿌리 볼수 있는 거. 점프. 3번은 고체 결정에 대해서 나온 건데 가는 I2라 써 놓은 거 보니까 분자죠, 분자. 분자의 고체 결정. 그다음에 이거는 칼륨이라는 금속의 고체 결정인데 쓱 보니까 가운데 하나가 떡 박혀 있어. 이거 뭐라고 불러? 체심입방. 그렇지? 따라서 얘는 고체일 때 체심입방체를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럼 갑니다. 기억 가는 공유결정이냐? 결합은 공유결합을 하지만 공유결합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원자결정, 또 하나는 분자. 그런데 여기서 원자결정을 또 다른 말로는 공유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I2는 분자이기 때문에 아 A는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땡인 거고. 다음에 니은 나에서 한 원자의 가장 인접한 원자 수는 이 녀석이 없었으면 가운데 채심이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앞뒤 좌우 상하 해서 여섯 개고 가운데 채심이 있으면 이걸 가장 가깝게 둘러싸고 있는 건 꼭지점에 있는 것들 전체 몇개 여덟 개가 되죠. 나온 김에 만약에 면에 하나가 있어 다치면 xy 평면 네 개, yz 네 개, 그다음에 zx 네 개에서 총몇개 열두 개가 둘러싸고 있다는 건 지우개가 들어갔니? 기본으로 조금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8이다. 맞죠? 다음에 ㄷ. 아이오딘과 칼륨은 고체 상태에서 우리가 고체에서 전기통화하는 건 금속이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통화하는 건 금속과 이온이니까 여기서 아이오딘이 날라가 버리는 거지. 뭐. 그렇지? 그래서 땡. 그러니까 맞는 건 예, ㄴ 하나밖에 없네. 됐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음. 예, 4번 문제도 이거 분장 안에 힘에 대해서 물은 거지. 그래서 이게 주기 나왔고, 중심원자의 주기 나왔고, 그 다음에 끓는 점. 끓는 점이 따른 말로 분장하의 힘이지 않니? 따라서 이주기 원소는 C하고 N 두 개가 있는데, N은 분산력 밖에는 없고, N은 수소결합을 하니까, 분, 뭐냐, 분장하의 힘은 NH3가 더 크겠지.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가가 NH3가 되고, 다음에 나죠? 나는 CH4. 다음에 3주기도 마찬가지야. N은 무극성 분자니까 올리 분산력 밖에 없어. 그런데 pH3는 극성분자잖아. 중심의 비공유 전자쌍이 딱 이렇게 박혀있어가지고. 그렇지? 따라서 끓는 점이 약간 더 높은 건 누구? pH3. 그래서 다가 pH3고 라가 SiH4 이렇게 되겠죠. 기억 그래서 가는 NH3다가 맞고. 다음에 니은. 다는 액체 상태에서. 이건 왜 있냐. 응? 분자 사이에 쌍극자, 극성분자냐고 묻는 거야. 따라서 다는 pH3 극성분자니까 쌍극자 힘이 존재하는 게 맞고. 자 다음에 이거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이 존재하는 건 분산력의 특징 이 뭐라고 했어? All 모든 분자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힘. 따라서 두 가지 이게 말이 틀린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이은두 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 네, 5번은 연료 전지야. 우리가 화학전지가 있고 연료전지하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전기분해가 있는데 두 가지 조금 주의할 게 있어. 즉 똑같이 둘다 플러스극이라고 해도 일어나는 반응은 서로 정반대라는 거.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연료전지, 화학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나오고 저 전자를 마이너스 극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이 산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이 환원 이렇게 되는 거고 화학전지는 정반대로 플러스 극으로 전자를 물질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플러스 극에서 산화,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서로 반대라는 건좀 기억 좀 해놔. 음. 그럼 그 상태에서 잘 보면 식도 예쁘게 다 해놨지 뭐. 수소가 전자를 줬어. 그럼 전자를 만들어내는 극이니까 애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되는 거고, 그 전자를 받는 극이니까 애는 플러스 극,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전기분해에서 정반대야, 알겠지? 이건. 예, 그리고 개수 맞출 게뭐 있나요? 수소원자 두 개니까 2라고 쓰면 되고, 그럼 애도 두 개겠죠. 그 다음에 산소원자 두 개인데, 물, 아, 두 개. 그럼 수소 네 개니까, 아, 애 4라고 쓰고, 그럼 애4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위하고 아래하고 전자 개수만 똑같이 맞춰주면 실제 나오는 물질의 몰수가 짠! 하고 맞춰서 나오는 거야. 기억! 그래서 X의 두 배가 Y이냐. 맞죠? 음. 다음에 두 번째 ᄂ. 나, 가는 플러스 극이냐. 아니야, 마이너스 극. 화학 전지에서 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이 바로 마이너스 극. 다음에 디귿. 나에서 산화 반응 일어나냐. 전자 쳐받고 있는데 무슨 산화야. 이거 환원이지. 그렇지 땡!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되는 거야. 됐죠? 음. 다음 넘어가자고. 6번. 왔다, 스피디하다, 스피디 그냥. 평가원 등등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앞쪽은? 헬스 어, 법칙을 이용해서 요 갖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결합 에너지니까 결합은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잖니 따라서 이거 끊을 때 에너지, 이거 끊을 때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 다음에 이거 끊을 때 에너지가 어떤 상태로? 원자 상태로. 그런데 내가 이 엔탈피라는 건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 결합 에너지 가지고 이 방향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는 더해주고 생성물은 빼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분자구조 기본적인 건좀 알고 있어야 돼. HCN은 H하고 C 단일결합 C하고 N이 삼중결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2는, 아이거 뭐, 안 그려줘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CH3NH2는요, 아이거 밑에 대충 캡쳐서 그릴까? C가 수소를 3개 잡고, 수소는 귀찮아서 안 그릴게. 다음에 옆에 N 하나 잡고, 그 N이 요렇게 수소 두개 잡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뭐. 그치? 아, 이게 수소. 나중에 뭐, 수능 보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뭐, 에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안 그려주고도 머릿속에서 남아있어야지, 만 따라서, 이 e 마이너스 160을 이대로 하면, CH 결합 있고 음. 여기 CH 결합이 3개 있으니까 어쨌든 빵. 더하기고 빼기니까 사라지잖아 이거는 없애버리자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CN 결합 하나만 해주면 되겠네 더해주면 따라서 CN 삼중 결합이니까 더하면 B가 되는 거고 그렇지 다음에 이건 H2 어, HH 요 결합이 440인데 그게 두개야 따라서 2 곱하기 440 해서 더하기 880 자, 세 번째, 요것만 하면 되네요. ch 결합. ch 결합이 있네. 410. 근데 그런 게두 개가 있으니까, 예, 마이너스 820. 다음에 cn 결합. cn 결합은 a라고 하라고 했네. 그래서 마이너스 a. 됐죠? 다음에 nh 결합. nh가 390인데 그게 두개 있으니까, 2, 3은 6, 2, 9, 18, 780. 요렇게. 요식 한줄쓸수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이제 계산 하면은 n은 60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기 쭉 하면 마이너스 720 떨어지니까, 마지막 B-A는, B-A는 마이너스 160에 싹 넘겨서 720 더하면, 예, 560 나오겠네. 그치? 예, 그래서 답은, 예, 2번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해수 법칙 기본이야. 요저씨 빨리 한번 써가지고 풀수 있냐. 자, 마지막 나머지 는뭐더셈뺄셈이죠 넘어갑니다. 네, 예, 칠번 요건 어 건전지 있으면 전기 분해인데 염달이 있고 이거 뭐지 화학전지죠, 뭐 화학전지. 자 그러면 어, A 하고 B 중에서 반응성이 센 녀석은 전자를 주고 녹아 나갈 거고 그 전자를 반응성이 약한 녀석 금속이지가 쳐받아 가지고 속출이 될 건데 문제에서 B가 속출된다라고 돼 있어. 그 얘기는 뭐 B 이온인데 속출 된다는 거 이렇게 B 형태로. 이렇게 B가 이렇게 석출이 된다는 건 지가 전자 쳐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자를 받으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그 전자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동을 시켜버린 거지. 따라서 여기서 A는 이렇게 녹아나가는 거고 B는 석출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A가 양이온 되기 쉬우니까 A가 B보다 산화가 좀더잘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금속판은 계속 녹아나가기 바쁘니까 금속판의 질량은 감소고 그다음에 이쪽은 B이온이 자꾸 사라지니까 사라지면서 니까사라지 금속으로 석출되니까 요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하는 거고 여기에는 A 양이온이 자꾸 많아지니까 전하량 보존 위해서 이쪽으로 음이온이 자꾸 이동을 할 거고 여기는 양이온이 자꾸 사라지니까 전하량 보존 때문에 양이온이 이렇게 계속 이동할 거고 이 정도만 딱 하고 정리하면 예, 단일 전지는 끝나는 거예요. 기억. 전자의 이동 방향은 기억이다, 맞고. 금속은 누가 녹아 좀더 양이온이 잘되시 그게 이온화 경향이니까 A가 B보다 잘 된다고, 맞고. 다음에 디귿,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A는 자꾸 녹아 나가니까 금속판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질량이 감소해버리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 응.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8번. 아, 8번은 증기압력, 증기압력 내림이 아니고 이거는 증기압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력은 딱 이런 것들 보면 세미는 지금 식을 쓰지만 식을 쓰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케이? 에이? 따라서 증기압력은 P0분의 원래 해당 온도에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매의 몰분율을 곱한 값이잖아. 그런데 어 수용액이 하나는 a 수용액이고 하나는 b 수용액이고 용매 용질이 좀 다른 좀 다른 종류네 그렇죠 그래서 t1 t2 에서 아 이게 t1 이 높니 t2 가 높니 그걸 물어보는 줄 알았었는데 슥 보니까 요 자료 가지고 기억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야 야 그러면 t1 과 t2 에서 온도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내가 기본식은 요식인데 이식에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건애 변하지. 순수한 물의 증기 압력은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용액의 증기 압력도 변하지 애가 증가하면 애도 증가할 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들 중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뭐 있어? 그럼 이거라고. 그 쌤이 수업 때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 어, 요거는 식은 이건데 실제 니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어, 몰 분율, 몰 분율에 대한 식 가지고 푸는 게요 식을 기억하고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아 용매의 몰 분율은 P 0분의 P인데 질문은 T2일 때두개 자료를 줬어. 그럼 T2일 때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증기 압력을 내가 알면 이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뭘알수 있지? 그럼 용매의 몰 분율은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용매 또는 용실의몰 분율은 온도가 바뀌어도 변하지가 않거든. 따라서 그 얘기는 뭐? 증기 압력의 비는 몰 분율의 비다. 따라서 이것 때 이거, 이것 때 이거의 증기 압력의 비가 A와 B의 몰 분율의 비고, 그렇지? 따라서 A의 몰 분율, B의 몰 분율의 비가 1 p 대 1이면 여기도 어떻게? 똑같아야 되니까 1 p 대 1. 그래서 끝났지 기억은? 이거 몇배 했어? 1 p 분의 한배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p 분의 한 배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답은 예, 일번 요것이 뭐? 그래서 식에 대해서 아 식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하고 묻는 문제가 바로 8번이야. 한 10번 때까지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다 하는 문제가 요 8번이에요. 여기 왜냐면 개념적인 걸 물어보는 거니까. 안 그러면 막식 대입해서 막 풀고 막 지웠다 뺐다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를 알고 있으면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거지만. 됐죠? 예. 예, 그래서 요게 8번이라는 거. 점프게 다음. 네, 9번 갑니다. 상평형 그래프 이해할 수 있냐? 이거 뭐 어렵진 않죠. 있는 대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자, T1하고 P1 나왔는데 참고로 여기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잖아. 그렇지? 그런데 P2일 때 기체가 됐대. 온도는 T1. 음, 그런데 P2일 때 기체면 여기쯤이 P2가 되겠죠. 그래서 쭉 하고 선 나나 그어 버리세요. 이게 2. 얘가 P2라고. 됐지? 자, 압력은 P1인데 음, 요 점선 따라서 근데 T2일 때 고체래. 고체면 이쪽 여역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서 나라 스그세요 이게 T2래. 그럼 얘는 요 위치에 있는 거죠. 뭐한 놈은 이 위치, 한 놈은 이 위치. 그럼 딱 잡혔으니까 문제 풀면 돼. 기억 P1하고 P2, 1, 2. 2가 밑에 있네요. 반대로 썼네. 땡. 그렇지? 응. 아니다. P1이 더 크죠. 제대로 썼네. 아, T2가 더 작죠? 오. 아, 큰일 날 뻔했어. 다음에 니은. T2, P2에서 X의 안정한상 P2고 P2면 여기쯤인데, 뭐이 위치에 따라서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액체는 죽어도 안 되는 거지, 뭐, 위치상. 세 번째 디귿. 같은 온도에서 X는 기억하고 니은보다 밀도가 크냐는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그래프가, 즉, 고체와 액체의 융해곡선이라 부르는데, 저 그래프가 우리 물의 경우에는, 이게 얼음이고, 요 위치가 얼음이고, 요 위치가 물이라고 하자고. 물의 경우에는. 이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잖아, 물은. 따라서 이 상태에서 새로축의 압력이니까 내가 압력을 높여버리면 얼음이 물돼버린다니까근데 압력을 높였다는 건 내가 이 녀석을 압축을 시켰다이 뜻이거든. 외부에서 힘을 줘서 꽉 하고 눌렀다는 거야.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압력을 줬다고 해도 질량은 안 변하지 않니? 그런데 어쨌든 압력을 줘서 압축을 시켰으니까 부피는 약간이라도 줄 거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그럼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얼음이 물되면 밀도가 증가. 반대로, 물이 얼음이 되면 밀도가 감소해서, 밀도가 감소해서 얼음이 물 위에 뜬다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거든. 여기가 고체, 여기가 액체. 따라서 N은 마찬가지로 압력을 내가 높여주잖아? 저기 왼쪽 N 녀석처럼? 압력을 높여주잖아? 그럼 압력을 높여주면 어 일단 뭐가 되든 부피는 조금 감소할 거야 질량은 일정 그럼 밀도가 증가하거든 아 물은 얼음이 물 되면 아 밀도가 증가하는 거고 나머지 녀석은 액체가 고체가 되면 밀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아 물은 얼음보다 물이 밀도가 크고 액체가 밀도가 크고 나머지는 고체가 밀도가 크고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x 는 기억과 니은에서 기억 니은 물어보면 기억 니은 어디 있냐 어. 고체와 액체에서 누가 밀도가 더 크냐? 이거 묻는 것이고 당연히 고체 기억이더큰 것이야. 그래서 맞는 것이야. 됐지? 어. 요 개념에 대해서 살짝 물어본 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알겠지? 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 넘어갑니다. 다음. 응. 예, 이제 10번 헤스 법칙에서 엔탈피에서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읽을 수 있냐? 숫자 주의하시고, 개수 주의하시고, 상태 주의하시고, 세 번째, 방향 주의하시고. 개수, 다음에 상태, 방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정의. 그럼 기하자 해보면, 어, C고체, 수소기체, C고체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수소기체 여기 있지? 요거, 요거, 여기서 출발. 근데 CH4 되는 거, 여기 있잖아. 그럼 쓱 보시면 얘는 쓱쓱 치워지니까, 요게 요거 되는 거.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발열 반응이 맞지 뭐. 다음에 노란색 두 번째. H2O의 생성 엔탈피는 H2O를 만들어야 돼. 뭘로부터? H2하고 O2로부터. 그럼 H2하고 O2가 있어야 되는데 습분이 A하고 B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A, B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요두개 가지고. 그럼 A랑 A 보면 요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잖아. 그다음에 A 해서 요거한 개가 딱 남잖아. 그렇지? 그러면 물 만들었네, 수증기. 원소로부터. 따라서 이대로 쭉 가면 되니까 아래쪽 아래쪽 화살표가 a, b라서 a, b 그대로 더해주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개수는 n은 2고 내가 원하는 생성 연탈피는 개수가 1이니까 그런 2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따라서 ㄴ 맞네. 방향 그리고 개수 다 맞춘 거야. 대체 정의까지. 세 번째 디귿은 빨간색으로. ch4하고 o2, co2 되는데 이걸 b, c로 표현해 보라는 거지. 뭐. 그럼 b하고 c로 하면 b는 이 위치야. ch4 됐어. 다음에 O2 됐어. 이거 여기까지 B 더하기 C로 쭉 하고 오게 되면 CO2도 나왔어. H2O도 나왔어. 하지만 다른 건 여기는 기체고 여기는 액체라는 거. 그렇지? 따라서 땡이죠. 좀더 내려와줘야 되겠지만. 그치지 어? 여기서 땡.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야. 그렇 10번까지 그냥 별탈 없이 휘휘휘 하고 왔을 거야. 어? 이제 11번부터 또 넘어가도록 하자고. 네, 11번 들어가도록 할게. 응. 어, A가 분해돼 가지고 B하고 C를 만드는 반응인데 이게 부는 k 에 A의 1승이라고 해서 1차 반응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1차 반응이면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게싹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반감기라는 건 몰수가 반되는 게 아니고 몰 농도가 반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가를 보니까 1몰 농도가 5초 후에 0.5로 몰 농도가 반 됐으니까 아, 여기선 5초가 반감기구나. 요거 하나 딱 체크해 놓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온도는 똑같으니까, n은 반감기 두번 지난 거거든. 그래서 이의 반에반두번 하면 얼마나 오지? x는 그럼 0.5가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뭐반에 반. 자, 그러고 나서 개수 스몰 a 개수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뭘로 찾냐면 이걸로 찾는 것이 a의 몰 분율이 0.25다. 0.25라는 건 4분의 1이라는 건데, 아, 요게 a가 되는 거고, 그렇죠? a.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몰 수가 4야. 근데 전체 몰수 사 중에서 하나는 a니까 b 하고 c 하고 합쳐서 얼마 있었다고 3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이오 오케이? 어? 그럼 봐봐. b, c가 합쳐서 3 생겼다고 계속 b, 1, c 두 개니까 합쳐서 3이 생기면 저기서 개수라는 건 변화량이니까 a는 1에서 어 참고로 아 이거 내 1로 잡았죠? 0.5가 아니고 그렇지 1. 그러면 요거에 딱 절반 됐으니까 얘는 2로 잡아버리면 되겠다. A가 2몰 이 있었는데 5초 후에 1몰 남고 B, C가 3몰 생긴 케이스가 되는 거지 뭐. 그러면 A가 하나 사라졌는데 B, C가 세개 생겼으니까 스몰 A는 얼마? 그럼 1 떨어지는 거야. 이게 또높바도파아 1, 그렇지? 그럼 요걸로 해서 개수까지 구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몰 분율 구하는데, 음 그냥 몰 수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반감기 두번 지났으니까 이걸 처음에 4몰 있었다라고 하지. A 네개 있었어. 그럼 반에 반 지나면 A 얼마 생기지? 하나 있겠지, 뭐. 반에 반 됐으니까. 그럼 A가 몇개 사라졌어? 세개 사라졌잖아. A가 세개 사라지면, 오케이? B하고 C. A 하나 사라지면 B, C가 세개 생기는데, A가 세개 사라지면 아홉 개가 생기겠죠? 아홉 개. 그리고 전체 몰수는 A까지 포함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Y는 얼마? 0.1 떨어지는 거지, 뭐. 따라서 Y분의 X는 0.1분의 0.5니까 얼마? 그렇죠?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이에뭐 전체 변화량이나 뭐다쓸 필요도 없이 그냥 대충 하면 나오는 거니까 11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음. 네, 12번 전원 장치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전기 분해야. 음.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는 플러스 극에선 산화, 마이너스 극에선 환원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 가는 구리가 전자를 받았네. 그럼 이건 무슨 극? 마이너스 극. 그럼 이거는 뭐 전자 줬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기역. 가에서 구리는 전자 받았으니까 환원되는 게 맞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용액에 반응할수록 수소이온이 자꾸 생기잖아. 수소이온 생기니까 pH는 어떻게? 계속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고. 생성된 O2의 양이 일몰일 때 참고로 두 개의 반응을 내가 양적 관계로 일치를 시키려면 주고받은 전자 개수만 맞춰주면 되거든. 따라서 이게 4라고 돼 있으니, l 를 4로 맞추면, 여기 개수는 죄다 2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생성된 오토의 양이 1이면, 석출된 고리는 1, 2 나왔네. 2몰이다. 그럼요. 맞죠. 뭐. 그래서 그렇게 눈에 힘 살짝만 주고 보시면, 바로 풀리는 게 12번. 됐지? 넘어갑니다. 네, 13번은, 아우, 계산이 숫자가 그냥, 좀 짜. 그냥 차라리 문자로 좀 해주지. 여튼간에 음 A의 화학식량은 40인데 똑같은 수용액인데 퍼센트로 표현하면 15A고 몰랄 농도로 표현하면 4A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럼 여기 A의 질량이 얼마냐. 그럼 15A가 얼마인지 내가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뭘로 할 거냐 하면 용질의 양으로 따지자고. 음, 어쨌든 용질의 양은 퍼센트로 계산한 용질의 양이든 또는 몰랄 농도로 계산한 용질의 양이든 같겠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퍼센트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 곱하기 용액의 질량 나누기 100 하면 은 용질의 질량 나오잖니 100분의 160 곱하기 15a 이게 용질의 질량이지 만 뭐. 계산하기 싫다. 자 하여튼 간에 계산을 하면 5 3, 5, 3, 15, 5, 20 다음에 20 하면 은8 떨어지죠. 따라서 아 용질의 질량은 24ag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몰랄농도로 내가 계산을 할 건데 주어진 자료는 용액 전체의 량 나왔거든. 그럼 비례관계 가자고. 몰랄농도 시작. 4A 몰이 있어? 물몇 그램에? 1,000 그램에. 그렇지? 물 1,000 그램에. 어? 그러면 용질은 몇 그램이 있는 거지? 화 식량 40이니까 곱해버리면 그럼 160A 그램이 있어. 용질이. 용질이, 오케이? 거기에 물 1,000 그램에. 그럼 전체 용액의 진량은? 1000 더하기 160Ag에 용질이 160A가 있다고 라 하죠. 그렇근데 실제는 얼마 가지고 있어? 160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 160A 곱하기 이거의 160배. 160A 더하기 1000분의, 어, 계산하기 싫어. 진짜. 160배. 그럼 이게 몰랄농도 4A몰, 용액 160g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램수야 그럼, 갔다 하면 되는 거죠. 정말. 그럼, 이거는 이제 A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아, 갑자기 하기가 싫어진다. 하여튼, 나눕시다. 네. 8, 8, 3, 24. 다음에, 8, 2, 6그 다음에, 이거2 4 지워지면, 2, 8에 16. N은 50. 이렇게 되죠. 아, 안 나왔다. 안나뉘지지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면, 8, 3, 24A. 더하기. 8, 3, 24. 다음에, 3, 5. 1 5 0은 아, 어머머머. 이거 a h 지워지는구나. 아, 지워져져. 지워져. 응 음,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거는 160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a 얼마 나오지? 24분의 10 떨어지죠. 우리 구하는 건 용질의 질량이라며. a의 질량. 이거네. 24a는 얼마냐? 그럼 a가 24분의 10이니까 24a는 예, 10 나오죠. 10래서 답은 예, 2번 되는 거죠. 아, 짜증나. 나만 이런 계산을 힘들어 하는 건가? 힘드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그러니까 이게 이 농도 쪽에서는 그냥 잔소리 조금 하면 딱 보자마자 그냥 한 줄로 바로 착 나올 정도로 퍼센트 나왔을 때 용질의 양은, 몰 농도 나왔을 때 용질의 양은, 몰랄 농도 나왔을 때 용질의 양은. 그 연습이 좀돼 있어야 돼. 다음. 네 14번 갑니다. 14번은 문제 풀때막푼 친구들은 막 풀어 가지고 답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할 거 하나는 좀 있어요. 그래도 아 온도가 T에서 부피가 V래요. 부피는 모르겠어. 음, 어, 우리가 그러면은 K 값은 아 몰수로 할까요? 몰수로 내가 식을 쓰면 뭐 밑에는 A의 몰수 식 하나 써주시면. 뭐. 다음에 B 몰수의 적어 위에는 C의 몰수 곱하기 부피 반응물 개수압에서 생성물 개수압을 빼면 부피의 적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그렇지? 근데 문제가 이제 쓱 보니, 이제 별이 누구고 삼각형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은 줄었어. 삼각형은 줄었어. 별은 늘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늘었어. 아, 그래서 삼각형이 누구지? AB는 정반응이면 둘다 줄고, 둘다 증, 둘다 줄거나 둘다 증가하거나 하는 거니까, 아, 한, 경향성이 서로 반대인 거, 요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 삼각형이 C. 이렇게 되는 거고, C. 그렇지그 다음에, 별은 두 개가 변했고, 동그라미나 한개 변했거든. 개수비가 1대 2잖아. 따라서 동그라미가 바로 A. 그리고 별이 B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이야, 얘들아.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 동그라미 하나가 1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원칙적으로 너 2몰이 있어, 2n몰. 그리고 B는 여기서 4 o 몰이 있어. 그리고 C는 2개니까 2n몰이 있어.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따라서 그 값이 4분의 1, 여기에 대입을 하면 밑에다 쓸게요. 자, A 몰수의 1승 2N, B 몰수의 제곱이니까 16N 제곱, C 몰수의 1승 2N, 곱하기 전체 부피의 제곱이 4분의 1이다. 해서, 쓱쓱 지워지고, 요거 쓱 하면 요거 4대버이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 넘어가면, 아, N분의 V의 제곱이, 요거 넘어가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아, n과 v는 이구나요 관계식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슥, 문제를 보니까, 뭐, v가 1이든 2든 3이든, 에 따라서 요 몰수는 다 변할 거고, 결국은 더그 q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결국 q 대입해서 풀어도 v하고 n은 서로 상쇄가 돼버릴 테니까, 그치? 따라서, 요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알아놓고, 문제가 또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니까, 에? 할 줄은 알아야 되고,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아, n 값에 따라서 부피는 변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요 값이 n이나 이나 표현 안된 걸로 봐서, 아, 뭐 n을 내가 1로 쓰든, 2로 쓰든, 3으로 쓰든, 아, 거기에 맞춰서 v가 맞춰지겠구나. 그거를 알면, 식 대입해서, a, 2의 1승, b, 4, 4, 16c, 2 곱하기 v제곱, 요 값이 4분의 1. 슥슥. 따라서 v 얼마? 2 e,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그 전체 부피는 2L짜리구나 이거죠 뭐 그래서 V를 딱아버리는 거고 그럼 V를 딱았으면 반응 기수는 대입만 하면 되니까 C, 여기 C, 다음에 동그라미는 A, 다음에 별은 B니까 C 한 개, A도 한 개, B는 2의 제곱 4 곱하기 V, 2의 제곱 이게 바로 Q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Q는 얼마? 예, 1딱 하고 나오는 거야 뭐, 별것도 없는 문제인데 그쵸죠 응. 넘어갑시다 예, 다음 예, 15번은 의외로 좀 어려워하대. 별거 없는데 이것도. 일단 가는 약산. 아세트산은 약산이니까 약산에다가 강염기 섞은 거죠. 뭐. 그래서 섞었는데 음이 녀석 이온의몰 농도가 0.1이라는 거야. 우리가 혼합해서 이걸 반응해서 더샘 뺄샘 할 때는 몰수로 다 바꿔놓고 계산해 줘야 되겠지. 따라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니까 너 40. 이거 40개 넣은 거야. 4 0 m 리몰 얘는 몇개넣는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이 녀석 몰농도가 0.1. 그럼 몰농도 곱하기 혼합의 전체 부피 200 곱하면 얼마 나오지? 20. 야, 이게 20개 있었다는 거지. 아세트산이 수소를 딱 가지고 있는데 반응을 했더니 40개 중에서 절반이 수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중화 반응해서. 그럼 얘가 몇개 들어간 거야? 그럼 20개 들어간 거지 뭐.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는 아세트산 쓰기 귀찮으니까, 아! 그래서 HA라고 쓸게. 반응해서 이게 20개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A-가 20개가 남아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뭐 다에서는. X는 A는 금방 구했죠. 뭐두개 곱해서 이거 나오면 되니까. 또는 부피분에 몰수하면 되죠. A는 0.2. 그렇지? 그러면 이건 2A니까 0 4잖아 그럼 위에 몇개 들어갔어? 40개. 그런데 이거는 아, 아세트산 아 나트륨 이온이네. 얘는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가수분에 이런 거안 하니까. 따라서 여기는 아세트산 40에다가 아세트산 이온을 40개 넣은 거야. 야, 이거는 아세트산 20개, 요거 20개, N은 40개, 40개.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 A는 0 2다 해결됐고, 다음에 그럼 N은 얼마냐? 전체 40개잖아. 그걸 부피 200ml로 나누면 되니까 0.2 떨어지겠죠 뭐. 200분의 40 해가지고, 그렇지? 따라서 0.2다. 요것도 맞죠. 그죠? 다음에 이것, 가나 중에서 완충 용액은 A도 있고. 애도 있으면 돼. 이게 1대1로 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라 하는 거지만. 따라서 완충용액은 가도 1대1로 있고 나도 1대1로 있으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땡.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에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15번였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완충용의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음, 이게 지난 교과서에서 한참 안 나오다가 이번에 싹 다시 다 새로 들어온 거라서, 뭐, 알겠지만 100% 나오는 거니까. 네, 16번은, 음, 반감기 질문이죠, 뭐. A가 두 개가 분해돼서 B, C. B를 B게, C를 C게 만드는데, 온도는 t1. 실험 3은 온도를 t2로 바꿔버렸네.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한번 확인을좀 해보고.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전체 압력인데, 뭐, 반감기에서 강물질의 변화량이 비나, 전체 변화량이 비나 같잖아. 그리고 pv는 nrt에서 강철 용기니까 부피 지워지고. 그리고 그러면 압력은 nt. 온도가 같으면 압력이 바로 뭘수지 뭐. 따라서 그냥 네개 있어서 p 일로 까자고. p는 일로 까버리고. 야, 전에 네개 있었거든. 근데 다섯 개 돼서 하나가 증가했어. 이거 가지고 반감기인지 없는지 난 모르지 만 어쨌든. 그런데 또 10초 지났더니, 음, 5.5죠? 0.5가 증가한 거야. 와, 변화량이 2대1이네. 반에 반. 그럼 바로 뭐야? 이게, 아, 여기선 10초가 반감기네. 너 반감기 10초. 야, 그러면 압력이 몰수라고 했으니까 A가 네개 있었거든. 오케이? Okay? 그런데 a가 네개 있었는데 어딱 반감기 10초 지났으니까 여기는 a가 두 개가 있겠지. 오케이? Okay? 그럼 나머지 합쳐서 몇개 있는 거야? 세개 있는 거지. 야, a가 두개 사라졌거든. 개수 똑같죠. a가 두개 사라졌거든. 이 a 두개 사라졌거든. 그랬더니 b하고 c하고 합쳐서 세 개. 어, 합쳐서 세개 생긴 거야. 그럼 뭘할수 있어? b하고 c가 각각 얼마인지 몰라도 B하고 C의 합은, 예, 3이라는 건 아는 거죠. X. 됐지? 에이. 자, 그러면 애도 음, 플러스 2이네요 뭐, 당연하죠. 전체 양이 2배니까. 맞죠? 그럼 전체 변화도 2배가 되는 거지, 뭐. 됐죠? 에이. 일단, 전체 변화량은, 예, 2, 3이니까 플러스 1씩 증가라고 해놓을게. 10초. 근데 이거 봐봐. N은, 오, 1차 반응인데, 보니까 플러스 3 증가한 거야. 플러스 3. A가 여덟 개 있었거든? A가 처음에 8P 8개 있었거든? A가 2개 반응하면 플러스 1 증가야. 오케이? 그런데 이게 플러스 3이 됐다는 건, 플러스 3이 됐다는 건 A가 몇개 사라졌다는 거지? 6개 사라졌다는 거야. 그럼 6개 사라져서 두개가 남은 거지. 야, 원래 A 8개인데 두개 남았어. 그렇지. 반에 반. 반감기 두번 지났구나. 반감기가 두번 지났구나. 10초 동안에. 이거 반감기 5초. 그죠 됐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요. 야, 그럼 반감기 처음 지날 때, 음, 2가 줄었어. 반감기 처음 지날 때2 줄었어. 아, 2가 증가했어. 그 다음에 또 5초 지났을 때1 증가했어. 그 다음에 또 5초 지나면 0.5, 2분의 1 증가할 거야. 그 다음에 또 5초 지나면 그거에 반 4분의 1 증가할 거야. 그러면 11에서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 ᄂ 나오는 거지. 그럼 ᄂ은 전체 얼마 증가했어? 4분의 3 증가하잖아. 그래서 11에다가 4분의 3 더하면 4분의 44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47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반감기 10초니까 플러스 1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그냥 11 이렇게 나올 거고. 다한것 같은데? 기억 K값은 야 이거 10초고 이거 5차야 그럼 반감기는 2대 1이지. 그러면 속도는? 그렇지. 1대 2. 참고로 반감기는 1차 반응의 반감기는 K분의 L은 2. 1 0까지 몰라도 1차 반응에서 반감기와 K는 반비례하다는 건좀 알아놔야지. 그래서 반감기가 2대 1이면 K값은 1대 2라고 맞는 거고. 됐죠? 다음에 디귿, 니은하고 기역차이? 기역 차 차이? 기역 차이? 이거 이요 차이네. 4분의 3이지고 2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3. 땡. 그래서 답은 니은 되는 거죠. 뭐 걸릴 게 전혀 없죠. 아직까지도. 네, 다음 17번 갑시다. 17번. 네, 17번은 약산의 이온화 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냐. 식은 한번 써줄 텐데,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안 쓰고 머릿속에서 싹 돌아야 된다고. KA는, 음, h a 분의 H 곱하기 A 마이너스. 그죠 그런데 이제 약산만 있었으니 두 개의 농도는 같고, 그럼 근사식으로 하면 초기 농도분의 수소이온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그렇지? 또는 근사식 이온화도 넣어버리면 c 알파 제곱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쫙 나와서 내가 무슨 식을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맨첫 번째가 K값 안 나왔나? 아, 지워졌구나. K값이 여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 근데 처음에 나온 게 수소이온 농도가 나왔어. 이게 나온 거야. 따라서 어, X몰 농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이 이거 다 대입해버리면, 그치? 따라서 여기 수소이온 농도가, 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럼 그거 제곱하면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그러면 C, 초기 몰농도는 얼마죠? 아, 저기서 X라고 썼죠? X는 얼마죠? 제가 4, 이거를 이걸로 나누게 되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아, 10분의 2인가? 10분의, 0.2인가? 0.2? 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음. 그래서 X는 0.2다 내가 구했고. 질문은 이거 안 물어봤네? 그냥 풀면 되지. 가에서. 비구하래요. 에이, 이식 쓰면 되죠. 가는. 차차어 따라서 이것뿐에 이거는 K 나왔죠. 수소이온 요거 나왔지. 싹 넘기면 되잖아. 2, 2 지워지니까. 딱 넘기면 10에 마이너스 2승. 예, 0.01. 맞죠. 됐지? 다음에 니 나에서 pH 계산하래. 근데 나는, 음, 이야. 부피를 두배 했으니까 몰 농도가 딱 절반 되겠네. 0.1 몰 농도. N은 0.2 몰 농도였으니까. 그럼 내가 몰 농도 알아. 너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K값 봐라. 그럼 수소이온 농도는 계산을 하면 KA에 이거 곱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KA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에 이거 몰 농도? 1 0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루트 딱 씌워버리면 수소이온 농도지. 뭐. 그럼 수소이온 농도는 루트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pH가 3이냐 이 뜻은 뭘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냐 묻는 거잖아. 그거보다는 농도가 크니까 pH는 더 작겠지, 뭐 땡. 됐지? 다음에 디귿. a 마이너스의 양 이거 쓰면 돼. Ka 요거 요거 요거. k a 는 c알파제곱인데, 음. 어, 용액 속에 들어있는 a 마이너스의 몰수 물었네요. 야, k 값은 같잖아요. 그 상태에서 농도가 줄었잖아요. 0.2에서 0.1로. 그럼 이온화도는 증가하겠죠 맞지? 좀더 많이 이온화되는 거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그럼 당연히 A-의 양은 많아지겠지. A-의 몰농도다 그러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몰수는 당연히 많아지죠. 뭐. 불구 없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띄고 쉽죠? 예. 네. 다음 넘어가게요 다음. 예, 18번. A가 반응해서 B, C를 만듭니다. 화학 반응식, 여기 한번 써볼까? A가 반응해서, 평영이네, 이것도. B하고 C를 만들어요. 정반응의 전체 변화량은 플러스 1. 역반응의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맨첫 번째 A, B, C. 야, 개수가 다르니까 몰수를 막 함부로 날리면 안 되겠구나, 야.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부피는 1L. 음, 좋았어. 음. 그래서 맨첫 번째가 음, 우리 이렇게 하자. 0.2, 0.4, 0.9 막 하면 숫자가 좀 더럽고 복잡해지니까 음, 10을 곱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실제 몰수는 다시 10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처음에 A가 2, 4, 9 있었다고 짓게. 그래서 애초에 전체 몰수가 음, 얼마지? 어, 9, 11, 15가 있었대. 어 됐어, 됐어. 전체 몰수가. 그런데 평형이 했더니 A의 몰분율이 이거 된 거야. 원칙적으로 계산 이렇게 하는 거다. 봐, 밑에는 전체, 자, 봐봐. 밑위에는 a 몰수고 밑에는 전체 몰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식을 하나 쫙 한번 전개를 하면 애초 a가 2가 있었어. 오른쪽 갔는지 왼쪽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갔다고 라해 놓지 뭐. 이게 15분의 2니까 오른쪽 갔을 것도 알수는 있을 거고. 따라서 애초에는 a가, 전체 15중에서 a가 2가 있었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가서 a가 x 계가 사라지면 전체는 플러스 1이니까 x만큼 증가하겠지. 그 값이 16분의 1인 x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 문제 좀 풀어본 친구들은 그냥 1을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 넣어보는 거죠, <웃음> 그렇 따라서 아, 한칸 갔겠지 하고 넣어보면 알수 있듯이 x가 1이면 딱 값이 나오지.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이거? 아, a, b, c 여기서는. 한칸 갔으니까 A는 하나. 그럼 B는 하나 증가해서 5, C는 하나 증가해서 10. 요게 평형상태 1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고. 그럼 K값은 대입하면 풀리는 거죠, 뭐. 됐죠? 전체 몰수는 16.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요 값이 13분의 4인 가찾으시든지 아니면 요 상태에서 거꾸로 한번 밀어보죠, 뭐. 요건 싹지우게요 거꾸로 한번 밀으면, 어, 혹시 15가 13 됐잖아. 왼쪽으로 하나, 가면 a가 하나씩 생기거든. 하나 줄면 전체가 하나 줄면 a가 하나가 생겨. 자, 그런데 a가 네 개래. 그 왼쪽으로 몇개 가면 돼? 두개 가면 되지. 전체 왼쪽으로 두 개. 따라서 왼쪽 역방향으로 두 개가 되면 전체 몰수는 15에서 2가 빠졌으니까 13, 그렇지? 그리고 a는 얼마? 4a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4가 되고 b는 두개 갔으니까 아 어, b가 되고 c는 두개 가서 7. 그래서 13딱 떨어지지 전체 몰수는 13 전체 몰수는 여기는 16 여기는 13딱 나왔네요 전체 몰수가 착착착착착 기업 T1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표형상수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얼마에서 0.1 해가지고 그래서 A는 0.1 B는 0.5 C는 0.1 하면 1 이렇게 되니까 K값은 얼마? 예5 떨어지네 맞고 다음에 니은 2에서 A하고 B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4, 2니까. 이게 같지가 않고. 이게 델타 H가 0보다 크냐, 발열이냐, 흡열이냐 온도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온도에 대한 누가 더 높냐 그게 몰라. 즉 T1이 높은지 T2가 높은지를 내가 찾아내추라는 이야기야. D급 보기는. 오케이? 그럼 D급 보기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죠? PV는 Yes, NRT. 전부 다 기체니까. 기체니까 가능한 거야. 따라서 부피는 1리터로 같아. 그러면 온도는 몰수 분의 P에 관계돼 있잖아. 몰수 분의 P. 그럼 몰수는 16이고 P는 24니까 아 여기 온도는 16분의 24. 8, 이 16, 8, 3, 24. 여기는 몰수는 13이고 압력이 13이니까 온도는 1. 따라서 아 T2보다 T1이 더큰 거죠. 온도가 높으니까 T2보다 T1이 크거든. 온도가 높으니까 A가 좀 줄었어. 온도 낮을 땐 A가 많은데 온도 높으니까 A가 적어. 아, 온도가 높으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 거지. 온도 높을 땐 정반응 우세. 그 얘기는 바로 뭐야? 아, 온도가 높을 때 정반응이 우세하다고 증가. 그렇지? 무슨 반응? 흡열. 따라서 발열이 아니라는 거지. 그어 땡.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좀더뭐 평가원이나 수능 등등에서는 자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온도도 비교할 수 있겠구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다음 가겠습니다. 19번 아, 묽은 용액의 성질이 4페이지에 나오는 건 정말 간만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어는 점 내림이든, 끓는 점오름이든 간에, 온도 변화는 k 곱하기 몰농도, 몰랄농도, 몰랄농도. 어, 몰랄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그치?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가지 있을 땐, 세미 수업 때한번 얘기한 것처럼, 변수를 최대한 빛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아. 변수를 좀 줄이자고. 그래서, 이게 용매의 양이 좀, 이게 50 다르니까, l 를 100으로 바꿔버려. 그럼 애는 2배 시키니까 ew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점은 안 변할 테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 종류는 달라. A하고 B의 종류가 다르다는 건 K값이 다르다 이뜻이야 하지만 나는 용매의 양은 다 똑같이 맞춰준 상태인 거야. 됐지? 아. 그리고 용질은 2, 1, 1, 2니까 용질의 몰수비도 2대 1대 1대 2되는 거죠. 그러면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용매 질량 다 같아. 따라서, 몰랄 농도는 몰수의 비례니까, 몰랄 농도는 몇대몇대몇 대면? 몇대몇대 몇? 2대1대1대2 2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보기가, 몰랄 농도가 가하고 나가 같냐? 그건 같다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 니은이, 몰랄 내림 상수에 비무른 거야. 자, 이거, W그램당 얼마씩 떨어지는지 을 해보자고. 어느 점이니까 떨어지는 거다. 따라서, 다 100인데, W그램을 넣었더니 0.9가 떨어졌어. 얘는 W그램당 0.9도씩 내가 없앨 수가 있는 거야. 낮출 수가 있는 거야. N은 w 그램을더 넣었더니 16.6에서 14.8로 빼면 얼마지? 1.8. n 음, 는 1.8씩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지? 야, 봐봐. 요새끼, 요새끼 비교해보면 용매 질량 같이 지워. 용질의 몰수도 같이 지워. 따라서 이거 같아. 그럼 바로 뭐? 온도 변화가 K값이잖아. 그 온도 변화가 몇대 몇? 1대 2. 따라서 A하고 B의 K값도 몇 대면? 몇? 1대2. 맞죠? 대체? 다음에 티겟. 용매의 기준 어는 점은 얼마냐? 너 보면 되지. W 넣었더니 0.9 떨어진 거야. 그럼 또 W 넣어. 그럼 얼마가 돼? 0.9 떨어져서 여기 이거였으니까. 원래 A는 T 더하기 1.8. 원래 어는 점. N은 1. 1 8 0 되잖아. 1.8 해서 W 넣었더니 1.8도가 떨어져서 이거 된 거야. 그럼 원래 온도는 1.8 다시 더하면 되잖아. T 더하기 1.8 더하면 7, 18.4 이렇게 되나? 이상하다. 맞죠? 1.8 맞죠? 1.8, 18.4. 그렇지? 어. 예. 그러면 기준 어느 점은 B가 계산하기 쉬워. A가 더 높은데 얼마나 높은지는 여기서 이거를 빼면 1.8 빼면 1.8 빼면 16.6 떨어집니까? 아, 맞죠? 아, 나만 계산 이런 거 어려운 거야? 하여튼, 예,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식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같은 거 지우고 비교만 하면 돼. 뭐 음, 어렵지 않죠, 뭐. 다음 갑니다. 에? 20번. 예, 20번도 뭐, 화학 반응식이 나와서 뭐 기체 따지는 건데, 어, 첫 번째 사항, 어, PV는 NRT에서 쓱 보니까 온도 안 바꿨어. 몰수가 PV. 이식쓸 거야. 두 번째 사항, EA, 더하기 B 기체, 죄다 기체 EC, 전체 변화량 마이너스 1까지 준비 하나 딱 해놓으시고, 개수 셀수 있는 건 빨리 세시고, 따라서 A는 이이 4개 이네 있는 거고, N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 3 p 원개가 있는 거죠. 헬륨은 세개가 있어. 딱 썼으면, 꼭지를 열어서 여기서 이거 모두 반응을 시켰거든.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그럼 A가 모두 소모되면, 어이! A가 두개 사라지면 1이 빠진다니까? 그럼 A가 4개가 사라지면 전체가 얼마 빠져? 그럼 2가 빠지는 거지. A가 4개 사라지면 전체는 2가 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전체 뭔가 나왔냐 했더니 안 나왔네. B의 부분 압력만 나왔네. 그냥 그렇다 치자고. 그다음에 고정장치를 제거했어.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이게 바로 피스톤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제거하고 나면 여기나 여기나 열렸으니까 여기나 압력이 죄다 같은 거야. 그럼 압력이 죄다 같은데, 같은데 헬륨에 부피 나왔잖아. 야, 야, 이식. 부피 나왔어. 개수도 알아. 야, V 알고 N 알아. 헬륨은 3개야. 부피는 2야. 그럼 압력. 그렇지. 헬륨의 압력 얼마? 2분의 3. 오케이?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압력이 전부 다 얼마? 2분의 3기야. 그러면 여기 나에서, 나에서 전체 몰수 구할 수 있겠네. 어, 전체 몰수? 어떻게? 전체 몰수는. 전체 몰수는? 전체 몰수는 전체 압력 곱하기 부피. 전체 압력은 2분의 3. 부피는? 요게 2리터라며. 그치? 그러면 여기는 전체 몇 리터였겠어? 4리터잖아. 따라서 전체 6개가 있는 거야. 야, 이제 이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쭉안 간다니까 쭉 하고 여기 와서 다, 다, 다, 다, 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 문제들 기본 기초, 기본 그 형태야. A가 4개 사라졌거든? 게 전체가 2개 줄었어. 전체가 2개 줄어서 6개가 됐다는 거야. 그럼 애초에 몇개 있었지? 합쳐서 8개. 합쳐서 8개니까 B 몇개 있었지? 4개. 끝났네. P1 곱하기 P2. P1 곱하기 P2. 계산 갑니다. P1은 P는 부피 분의 N. 부피 분의 N. 3분의 4. P2는 A 4개 사라지면 B 2개 사라져. 따라서 B가 2개 사라져서 B는 2개가 있는 거야 B의 부분 압력? 여기 대입하면 되죠. B의 부분 압력은 부피 분의 N. B는 두 개. 부피는? 나이에서 부피는? 코풀 이게 그냥 고정장치 풀기 전이잖아. 전체 몇 리터? 5리터. 이걸 4라고 쓰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오죠? 15분의 8. 그래서 끝 하는 거죠. 네, 4번. 네, 그래요. 이게 문제가, 우와, 참신하다. 우와, 대박이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었고, 그냥 뭐, 어지간히 공부한 친구들은 시간 내로 크게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겁니다. 이거는 하는 여튼간에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벌써 10월이죠. 응.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그치? 예. 여기로써 10월 서울시 교육청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